코리아 넘버 1 유튜버 채널. 웰컴 투 왔다.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. 왔다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 업천리에 있는 경주 양남 주상절리를 찾았습니다. 이곳 양남 주상절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만 년 전에 형성된 신생대의 현무암 용암 지대입니다. 이곳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상절리가 수직과 경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수평 주상절리가 특이합니다 장작을 펴놓은 듯한 부채꼴 모양에 기울어지고 누워있고 위로 섰고 다양한 모습을 한 주상절리입니다 주상절리를 구경하는 길은 한3 k m 정도 됩니다 이곳은 문무대왕릉이 있는 곳에서 이어집니다 가다 보면은 파도소리길 베이커리가 있는 카페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출렁다리도 건너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경주 양남 주상절리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네, 출렁다리가 나왔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출렁다리를 지나면은 여러가지의 펜션과 파도소리길 카페, 베이커리 카페, 그리고 주상절리 전망대까지 쭉 나옵니다 이유가 되시면은 한 3시간 정도 주상절리를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주상절리를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는길 오른쪽에는 계속해서 텐션이 있고 왼쪽은 바다 여기 나무 보세요, 나무, 소나무. 바위 위에. 저 저쪽으로도 쭉 있습니다. 계속해서 파도 소리 길을 갖다쭉 따라가보겠습니다. 여 주동갈이 지나고 나서 부채꽃 주상절리. 여기 모습이 멋있습니다, 여기. 아, 여기도 멋있네요. 양남 주상진 저건 작은 조각 같고 저쪽은 계단 형태로 되어있어 계단 형태로 되어있어 수상계 이거는 수없이 많은 조각같은데 쭉 와서 저기서 부채꼴 행태를 이어요 부채꼴 행태 거의 180도 정거든요 요거 요거 요걸 쭉 해서 여기 이게 지금 부채꼴 행태입니다 부채꼴 행태 나무 장작을 쌓아 놓은 것들 그런 행태 아 멋있네 지금 추상절리 전망대고 무료 입장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나중에 볼수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입장인데 일단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 경주인데 여기 TV들은 대왕의 꿈에서 이 중에서 뭐, 이런 형태로 이어지나요? 여기, 이상복 갱주방이라고도 있네요. 유명하신 분이, 찰벌이 있다. 네, 컵백마리에 갈매기들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요. 아, 엄청나게 많아요, 갈매기들이. 아, 저 바위에서 지르고 있는 저 소나무들 이렇게 쭉 이어지네 완전히 나무가 과일을 뚫고 들어갔어요. 오늘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하게 수평으로 형성된 주상절리를 보았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2천만 년 전에 형성된 용암이 빚어낸. 아름다운 자연 경관입니다.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